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의 전체 면적 3,251평방미터, 약 983평 중 대지 612평방미터, 약 185평, 전 2,639평방미터, 약 798평 구성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홍성일반산업단지와 갈산농군단지가 인접해 있어 이곳이 군무처이거나 사업장이신 분들에게 주말농장, 주말주택 또는 귀농기촌지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토지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른 들녘에 제법 많은 집들이 자리잡고 있는 작지 않은 마을입니다. 토지 둘레에도 집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전형적인 농가주택과 전원형 주택들이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소로가 토지의 위아래에 모두 접해 있어 접근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근의 너른밭 넘어 약 160m와 350m 떨어진 곳 우사가 있습니다.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안에 있는 이 토지는 버스가 다니는 주도로에서 직선거리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도보 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생활 민원 창구인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등이 있는 면소재지는 차량으로 10분 이내 에 접근 가능하고 홍성군청, 포스터미널, 홍성역 등은 20분 내외 모두 도달 가능합니다. 물론 인근의 홍성산업단지 입구까지도 도보로 접근 가능할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수도권 남부에서 1시간 30분 내외 거리이며 산업단지 농공단지와도 가깝고 홍성폴게이트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교통 등 접근성도 양호한 곳으로 지형에 약간의 단차가 있군요 현재 일부는 밭으로 좀더 넓은 면적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도로에는 상수도 공사를 한 흔적이 보이네요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수 있는 곳으로 이미 대지가 있으니 형질 변경 절차 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농지도 있으니 귀농 기촌용 주택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푸근한 고향 같은 이 마을의 매력을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